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렇게 커다란 공장 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뭐 지금 도시 안에 제공되는 뭐 이런 2, 3단계 있죠 제품들을 납품하기 시작했어요 뭐 괜찮은 것도 납품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돈이 상당히 많이 쌓였죠 그런데 우리가 퀘스트를 깨려면 아직 몇 가지 연구를 더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가 있냐 목재 관련된 거하고 그 다음에 라디오, TV를 생산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또 컴퓨터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쪽에 추가적으로 공업단지를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도 개선이 불가피하다. 이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허, 이거 자 아무래도 라인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거죠. 제가 봤을 때 라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라인 정리하면서 그 다음에 필요한 자원들을 또 저기 대기업 단지 있죠. 어, 이 단지 쪽으로 몰아넣고 그 다음에 뭐 연구를 해가지고 최종적인 퀘스트를 완료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이쪽에서는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봅시다. 제가 봤을 때는 음, 여기 라인이 있죠. 여기 라인을 좀 고쳐야 될것 같아요. 이거 한번 고쳐볼게요.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한번 판단해봅시다. 일단은 여기 라인을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변경시켜 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라인을 좀만 더 만들어놓을게요 돈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만한 값어치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고 쭉쭉 당길게요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야요좀 정리를 합시다. 이거를 끌고 오면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철로를 연결하겠죠? 자, 여기서 쭉당길게요 자, 이렇게 당긴 다음에 조금 있으면 다리가 나오겠죠? 다리에서 자, 이런 식으로 연결 한번 해봅시다. 오이 됐네요. 자 이렇게 또 연결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이랑 연결을 해야 되는데 좀더 이쁘게 만들어 봅시다 음한두칸더 가야겠죠 하나 둘 됐죠?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없앨게요 없앨시다 여기를 없애고 이쪽도 나중에 좀 위치를 바꿀거예요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길을 정리를 할게요. 가운데 길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필요 없는 거 정리합시다. 조금만 기다려봐. 여기도 필요 없는 건 뺄게요. 나중에 다시 만들면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 아이 있죠? 이 아이 그냥 집에 보냈다가 다시 데려올게요. 자 어디 갔니? 차고 쪽으로 보낼게요. 됐어. 여기 있는 길을 정리해야 돼요. 나는 이 가운데 라인이 여기에다 연결이 되겠죠. 그쵸?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여기도 혹시 모르니까 길을 쭉 연결할게요. 가운데 사이에 있는 이런 분리길 일단 없애겠습니다. 이런 데는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치우는 게 맞아요. 자그 다음에 여기도 좀 정리할게요. 자, 일단 여기 정리합시다. 정리하고 이것도 정리할게요. 자 여기서 두번째 라인을 한번 연결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끊고 끊어야 돼 다시 지읍시다 음 연결됐죠? 좋아요 자 이런식으로 하면 충돌이 발생할 상황이 안생길거예요 이것도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일단은 어.. 위치를 좀 바꿀게요 사고로 보냅시다 사고로 보내고 위, 그 시작역하고 도착역을 재설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유리였죠 유리가 맞나? 유리죠 자 유리를 이쪽에다 둘거예요 이쪽에다 그래서 이 끝라인 있죠 이 끝라인하고 연결시킬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꺾으면 되죠. 됐어. 좋아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길을 연결합시다. 됐고요. 자, 그러면 우선은 차고 있는 유리 먼저 세팅을 시킬게요. 자, 이 아이였죠. 이 아이를 누른 다음에 역을 좀 바꿀게요. 일단 유리는 역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출발하는 건 맞지만 도착역이 제일 첫, 그첫 번째 브랜치 쪽 역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여기로 가야겠죠 자 이렇게 설정해 놓고 일단 작동을 시킬게요 아니지 그 전에 좀 확장을 합시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저희가 그게 필요할 수 있어요 유리창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4개를 복사를 해서 나머지 네개 칸에다가 자 유리창을 이렇게 달아줄게요. 음 그러면 총 여덟 양이 운반이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당 몇 톤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600톤짜리 그기차기 때문에 뭐 많이 달, 그 달아도 되긴 해요 근데 일단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일단 가동을 시켜놓을게요 자그 다음에 이쪽 있죠 이쪽에다가 유리창을 만드는 공장을 좀 만들게요 자 일단 여기다가 저장고를 만드는 게 좋겠죠 이쪽에다 지으면 여기에 연결 되나요? 되는 것 같죠? 되면 이쪽에다 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 지을까요? 아니면 여기다 지을까요? 음... 만약에 그 진공관이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아니 진공관이 아니라 유리 펌... 그... 파이프라고 해야 될까요? 유리 파이프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쪽은 비워두고 여기다가 자연결 되니까 일단 지어둘게요 이렇게 지어놓고 공작을 만듭시다 유리 용광로 용광로를 한번 땡겨볼게요 일단은 음, 이런 식으로 지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가깝죠 너무 가깝기 때문에 한이 정도까지 띄워놓고 한이 정도면 되겠죠 아니야 한칸더 뛰어야 돼자 우선은 두 개만 지어 놓을게요 두 개만 짓고 여기 라인이 있죠 여기 라인에다 컨베어벨트를 만들겠습니다 연결기를 하나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고 자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야죠 좋아요 방향 바꿔 놓고 바꿔 놓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자 유리창을 만들면 되죠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이 아이 있죠 이 아이를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놓고 방향을 꼭 바꿔야겠죠 자, 또 올립시다 그 다음에 이쪽 라인 연결 해야겠죠 땅을 파는 게 맞겠죠? 아니면 뭐 반대로 다리 만들어도 돼요. 다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호잇! 좋아요.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여기랑 연결하고 여기도 여기랑 연결하고 음. 됐어 자 방향 바꿉시다 자 이러면 유리창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여기서 유리창을 만들면 되고 여기서 받고 받아지니? 잠깐 뭔가 이상하다 아 여기 와있었구나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놓고 네, 그 다음 라인을 좀 연결해봅시다 자, 1번 기차가 있죠. 얘 한번 스펙을 볼게요. 690톤이기 때문에 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여기 있는 거를 더 복사하면 될것 같아요. 하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그쵸? 자, 이렇게 복사하고 적용하고 그 다음에 얘를 노선을 지정합시다. 이쪽이 아직 정리가 안 됐죠. 여기 먼저 정리한 다음에 보낼게요. 일단 스타 얘는 두 번째 라인에다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쪽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자, 이거 빼고 이것도 빼고 음 그래 이렇게 가야겠지. 여기도 이거 빼야되고 사실 이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필요 없으니까 제거시키고 네 하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라인 있죠? 이거 라인도 제거를 시킬게요. 그래서 두 번째 라인만 연결하도록 지시내립시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아이 있죠 이 아이 이 아이가 그 전에 저희가 라인을 상당히 많이 늘렸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이거를 역을 바꾸면 돼요 자 수정을 해서 이쪽 역에서 출발하고 도착역은 브랜치가 아니라 다른 역일 거예요 가운데 역으로 선택을 해야겠죠 허울트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꼬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호잇.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지켜보긴 해야 돼요. 자, 봅시다. 음, 멋지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역이 하나 남았을 텐데, 그거는, 음, 제 생각에는 목재 해당이 될것 같죠. 자, 목재랑 연결합시다. 자, 목재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일단 이쪽에 있는 땅을 고르게 만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렇게 쭉 당겨볼게요. 쭉 당깁시다. 아이고, 실수했죠. 자, 이쪽 라인에는 좀 고르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더 필요한 데가 있나? 음 일단 연결하고 나서 봅시다. 쭉당기고 여기도 다시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 다음 우리가 그 기차역을 연결해야 될 위치가 이쪽인 것 같아요. 이쪽? 이쪽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완료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꺾으면 되겠다 이제 일단 이렇게 지어놓고자 여기를 없애고 그 다음에 지형을 좀 높이면 되겠죠 좀 높입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를 복사하면 될 거예요 좀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벌써 12만이나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를 없애는 거예요 됐어. 오잇 좋네요 자그 다음에 여기를 음 그냥 어차피 배가 구현이 안돼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어. 설치를 합시다 좋아요 좀만 더 연결하면 될것 같아요 됐고 됐고 좋아요 자 일단 기차역은 여기다 지을게요 여기다 짓고음 여기다 지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기차 라인을 연결할게요 쭉쭉 됐어요 여기서 너무 짧죠 제대로 연결된지 확인하고 음된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일단 없애겠습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없애고 그 다음에 저하 있죠 여기가 차고가 있기 때문에 음 이쪽은 연결을 좀 시켜주긴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이거 지나가면 바로 이렇게 설정해 줄게요 됐어 이렇게 해 놓고 자 통길을 지정을 합시다 이렇게 이 이것도 확인해야 되나 음 된거 같네요 자 이제 해봅시다 이 아이 수정을 하고 목적지를 새로 설정할게요 아마 이쪽 끝자락에 있는 nx 쪽에서 시작을 해서 맨 끝자락이 때문에 익스체인지가 맞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놓고 이제 뭘싫을지좀 고민을 해야 될거예요 이건 좀 판단해보고, 그 전에 그러면 좀 제품을 바꿔야겠죠. 어디 보자. 일단 목재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자 연구 리스트를 한번 볼게요 자 목재 가공 2레벨이 되려면 목재 판자가 운반이 돼야 되죠 그러면 판자에 관련된 게 전달이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래서 음 어디갔니? 여기있죠자 차량을 좀 늘릴게요 일단 여기는 담겨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거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 한 이정도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반짝 반짝 반짝 반짝 반짝 반짝 반짝 반를 이렇게 설정할게요 작동합시다 오이자 한번 뭐 볼게요 아니 네가 그쪽으로 가면 안 되지. 아예였군요아저 제들 왔네요. 음 이렇게 해서 일단 구리를 좀 치운 다음에 어, 언젠간 치워질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자재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긴 한데 좀 힘을 내봅시다. 야, 아무래도 제재소를 좀더 지어야 될것 같죠? 여긴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할까? 여기다 하나 짓고 라인을 연결합시다. 자 이렇게 연결하고 땅을 팔게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고 자 반대로 나오시고 호잇.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지금은 자원들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음 이거 방향이 바뀌어야겠다 자 이런 식으로 가야겠네요 뭐야 이거 왜안 비워? 빨리 비워야지. 넌또 왜? 길을 잃었다고? 어디로 가야 되니? 수정을 합시다. 자, 브랫포드 NX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끊겼다고? 어 그러네요 어떻게 된거지? 음..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러면 방법이 있지 자 여기다가 유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돼요 어허 이거 좀 이상한데?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음.. 여기를 없앱시다. 이제 없애고.. 아,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연결 안 되니.. 사이 있어서 안된다. 그럼 이거 집을 보낼게요. 일단.. 수다.. 사고가 어디 있었죠? 여기로 보낼게요 그 다음에 공사를 합시다 됐어 다시 연결을 자 이런식으로 하면 이동이 될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아, 이렇게 하면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됐어. 그 마크 사라졌을 겁니다 사라졌죠? 됐고 자 그리고 이쪽에서도 그 목재를 받을 준비를 해야겠죠. 창구를 하나 찍을게요. 자 여기는 한자 이렇게 지정을 합시다. 잠깐만 유리도 없잖아 이거. 유리가 없었네요. 유리를 좀 지정을 합시다. 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쪽에서 유리가 들어오는 순간 연구를 시키면 될것 같아요 됐죠? 자 근데 이게 위치가 또 애매모호하죠 이거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얘들을 없앨게요 자더큰 연구소 일단 이쪽에다 지으면 도움이 될까요? 음.. 애매하죠. 일단은 좀 임시로 처리를 하게 여기다 짓고그 연구가 끝나면 위치를 바꿔줍시다. 그게 맞는 것 같아. 자 그래서 목재 가공 먼저 연구를 할게요.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그쵸? 별일 없을 거예요. 자 나무가 얼마 안 남기는 데 좀만 더 있나봅시다 단체제소를 이쪽에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만약에 지을 수 없으면 뒤쪽에 다 지어야겠죠 자 이렇게 지은 다음에 라인을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짓고 땅굽에파듯 이쪽에서 땅굴을 파도 될것 같긴 해요. 그쵸?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나오고 음... 땅굴 안에서 턴을 해야겠다.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될텐데 음... 아쉽게도 턴이 안 돼요. 그러면 또 방법을 바꿔야겠죠 야, 여기 땅을 팔게요 자 이쪽을 땅을 깎을게요 어허 이렇게 하면 안되지 됐어 그리고 이쪽을 없앤 다음에 이쪽도 땅을 파는거야 여기까지 땅을 파는거죠 자 이렇게 깎아 자 이렇게 깎아주고 컴백을 다시 연결합시다 이렇게 연결하면 될거예요 됐죠 아니야, 더 들어가지 말고 이제 나와야 돼. 에이, 너무 깊게 들어갔다. 수수시키고 여기다가 땅을 또 올려야 될것 같아.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좋아요. 하시는 어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턴을 하면 되겠죠. 자, 빼볼게요. 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자리가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공장을 하나 더 만들게요. 이 아이 겁니다. 자, 이렇게 지었고 여기 이렇게 연결하고, 후잇, 됐어. 그리고 여기 방향만 바꾸면 되겠죠? 좋아 그리고, 한자. 자 여기서 새로 높은 단계의 재료들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기다려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전 도시가 상당히 많이 커졌어요. 이제 조만간 결말을 정말 볼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연구 얼마나 됐니? 반 정도 했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놓읍시다. 이게 끝나면 또 인프라를 구성해야겠죠? 음, 그.. 이쪽에 여기에 볼트가 있죠. 이 볼트를 끌어와가지고 여기다가 새로운 저장고를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조립을 시키면 되겠죠. 그쵸? 그 만약에 대비해서 이쪽에다 미리 볼트를 빼놓을까요? 그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창고를 하나 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땅굴을 파는거에요 자 이렇게 놓고 자 땅을 파고 음 이렇게 하는게 맞겠죠 자연구 마무리 됐죠 이제 목재 가공도 끝났겠다 컴퓨팅을 해야되는데 요구하는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하고 호이 자 우선은 목재 두 개를 이용해서 그 가구를 만들어야 돼요. 자, 재료가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목공소에서 봐야 되나? 자 목공소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 볼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가구가 필요하고요. 그쵸? 음... 예스. 그러면 판자를 만드는 공간도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 판자는 제가 직접 만드는 게 맞겠다. 그래서 바로 유리를 이용해서 고급 프레임을 만들면 되겠죠 잠깐만 그러면 좀 이해가 안되는데 라디오 라디오하고 TV였죠 자 전자단지 여기서 뭔가 방법이 있을거야 아 회로를 만든다 목재 프레임하고 목재 고급 프레임 응? 음? 잠깐만 뭔가 좀 이상한데 자 목재 프레임하고 목재 고급 프레임은 또 뭐고 예, 네, 헷갈리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아 그래요 그래요 이해했어 자, 목재 프레임도 필요하고 목재 고급 프레임도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고급 가구 이해했어 좋아요 자 일단 이거 띄워 놓고 작업을 해 봅시다 자 우선은 목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사가 있죠 그러면 목재 프레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체크를 해 봅시다 그리고 가운데는 창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래쪽으로 빼가지고 뭐 전달하던가 을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자이 아이를 뒤쪽에다 보낼까요? 결과물을? 그래도 될것 같긴 한데 그건 너무 머나? 음... 결과물을 다시 아래로 내리면 되겠지. 한번 해봅시다. 이쪽에다가 목공소를 만들거야. 목공소를 만들고 자 여기다가 한 두개정도 만듭시다 두개정도 만들고 여기서 라인을 빼와야겠죠 한번 해봅시다 일단 연결부터 합시다 연결 자 여기서 컴베이어를 꺼내와야겠죠 일단 여기도 하나 찍고 여기도 하나 찍을게요 좋아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길을 연결합시다 이쪽 라인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합시다. 일단, 땅굴 파고, 땅굴을 파지 말까? 지금, 아래로 내려갈 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땅굴을 파지 말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결할게요. 그리고, 결과물 있죠? 결과물이 문제구나 지금 결과물 이런식으로 뺍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뺄게요 됐어 그리고 얘는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됐어 자 이렇게 합시다 자 방향을 지정할게요 나가요 여기도 나가요 나가요로 세팅을 하는게 맞아 바꾸고 바꾸고 바꾸고 됐어 여기도 바꾸고 뭔가 좀 느낌 이상하다 이 에이 판자가 이거밖에 없어 에이 자그 다음에 저장부를 하나 만듭시다 이쪽 라인에다 창구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다 만듭시다 여기다 만들고 컨테이너 있죠? 테이너를 이쪽에다 설치하고 받을게요. 연결하고 이렇게 받고 됐어요.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서는 일반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고 여기도 일반 프레임을 만들어야 돼요. 아 방향 좋아요. 그리고 여기 방향 바꾸면 되겠죠? 호잇 자 일반 프레임 저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회로를 가져와가지고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겠죠? 어디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쪽에서 회로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라인을 자 이렇게 만들어놓을게요. 아, 자 이렇게 놓고 여기랑 연결해야 돼요. 자 이렇게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자 공장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응? 음? 전자 공장이 어디 갔지? 전자제품 조립기 있죠? 그래 이런 식으로 연결할게요. 됐어요. 자 이렇게 놓고 나가는 길 연결시켜 놓고 여기는 그냥 길 연결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방향을 바꿔야겠죠? 자 조합법을 봅시다. 이거겠죠? 라디오? 라디오 만드는 거 설정하고 방향 바꾸고 어이? 자 들어오시고 여기도 들어오시고 그래서 결과물을 자, 이쪽에서 저장을 시킬게요 잠깐만 이거 다시 집어넣자 음. 여기다가 라디오 저장고를 만들게요 창고 하나 만듭시다 일단 여기다 하나 만들고 만약에 얘네 가지고 좀 빠르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전자 공장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이쪽 라인에다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고 길을 여기서 지하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야겠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자 한번 방향을 바꿀게요 자,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결과물을 여기서 받읍시다 오잇 됐어요 하나는 아깝긴 한데 그래도 자 이렇게 연결하고 방향 받고 받고 그 다음에 라디오죠 호잇 됐어요 자 이쪽도 이제 작업 진행할게요 자 수행합시다 라디오 끝 빨리 참여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음... 이 판자 있죠? 이 판자 가지고 또 작업을 할 만한 그런 게 있죠? 유리창 가지고 고급 목재 프레임을 만들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를 또 끌고 오긴 해야 되는데 여기서 구멍을 뚫어야 될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머리가 아프죠. 일단 저기서 나가는 거 만들고, 땅굴을 여기서 팔까요? 여기서 팔될것 같아. 땅굴 팝시다. 봐서 이렇게 하고, 여기도 땅굴 팝시다. 아니야, 그거 말고! 파고 나와서 이쪽 라인에다가 그 목공소를 좀 만들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땅콩 파서 나갑시다 자 이렇게 놓고 목공소 두개 만들고 자 목공소 어딨습니까 이렇게 좀 띄어서 줘야겠죠 잠깐만 이거 전자공장이잖아 이해라 다시 만들게요 이쪽에다가 공소 하나 만들고 이쪽에 전자칩을 따로 라인을 뺄 수도 있으니까 좀 넉넉하게 지울게요. 일단 이렇게 지읍시다. 일단 이렇게 짓고 연결할게요. 자, 이르, 만약에 이렇게 짓는다면, 음, 가운데서 결과물을 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뺄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연결이 가능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쵸? 또,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얘는 한 바퀴 돌았다가, 땅굴을 좀 팔게요. 자, 이렇게 가고, 저 필요없는 쪽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땅굴을 팝시다. 내려가지고 아니, 올라갈래? 그냥? 올라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땅굴 파야 될게 워낙 많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좋아. 자, 그 다음에 결과물을, 음, 여기 라디오가 있잖아요. 여기다가는 고급 프레임 목재 있죠. 그걸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합시다. 이렇게 마련하고, 결과물을 여기다가 지정을 할게요. 자, 하고, 컨베벨트 연결하고 음 됐죠. 방향만 잘 바꾸면 될것 같아요. 방향을 바꿉시다. 됐고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끌고 오고 음 좋아요. 자 유리는 가져오고 있고 목재가 좀 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러면 목재를 좀만 더 가져옵시다. 이 뒷열을 좀 늘릴게요. 늘리는 게 맞아. 일단 얘 집으로 보낸 다음에 오이, 자 이렇게 보내놓고 아는 놈이네요. 자 여기 이쪽을 그냥 더 복사합시다. 자 이렇게 놓고 자 출발.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자 그러고 난 후에 이쪽에서는 고급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죠? 프레임 만들고 여기다 저장하는 걸로. 만듭시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자회로 있죠? 그거랑 같이 가져와가지고 그 TV를 만들면 되겠죠. TV 어디갔니? 공장을 만들고 공장은 이쪽 라인에서 만들게요. 여기 땅을 깎읍시다. 깎아야 돼. 깎아야 될것 같아요. 하나 둘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전자제품을 가져올게요 여기서 가져오고 땀 폴파고 이쪽으로 나와서 연결시키고 얘도 자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면 돼요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연결시키면 되고 자, 방향만 바꾸면 되죠 호잇 호잇 호잇 음 좋아요 판자가 좀 많이 와야 되는데 우리 판자 만드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 여기는 차량 있죠? 얘네들을 팔아버릴게요 이 자원이 좀 아깝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지 호잇 자 이렇게 하고 제가 더 이러면 별일 없을 거예요 음번에 재료 많이 가져오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나가는 곳이 어디 있니? 여기 있구나 자 이렇게 빼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빼고 이거를 여기다 보관을 시킬게요. 됐어요. 받읍시다. 연결시키고 끝! 여기서는 TV를 만들어야겠지? 좋아요. 기대가 됩니다. 응? 음? 뭔가 느낌 이상한데? 아 방향이 바뀌었어요 오잇오잇오잇 됐어요 이러면 별이 없을 것 같아요 자 TV도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고 이러면 최종적인 음, 연구가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자 컴퓨팅 장치를 만들려면 얘도 필요하고 얘도 필요하죠 그럼 위치를 좀 바꿉시다 자 평평하게 만들어줍시다 됐어요 깔끔하죠? 여기도? 음? 응? 아 이렇게 지어졌었구나 뭐 어쩔 수 없지 자 이렇게 정리합시다 됐고 자 필요한게 회로입니다 회로를 빼올게요 어디서 빼오는게 좋을까? 배로를 빼올 만한 마땅한 위치가 여기밖에 없네요. 그쵸?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쪽에서 빼올게요. 컴베벨트를만고밀질을 만듭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밀질 만들고, 됐으. 그리고 나서, 자, 이 지형은 무시할게요. 하고 이쪽 창고에다가 연결을 시킬게요 자 이렇게 하고 건백 배틀을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오이자 전달이 될겁니다 이제부터 됐어요 쭉 오죠 그다음, 그런 다음그 다음에 여기다가 회를 저장하게끔 설정을 하고 좀 온데 시간이 걸리긴 할 거예요 이게. 그 이쪽에서 빼는 것도 방법 됐죠? 나쁘지 않아요 이러면. 자 일단 열심히 보관시키고 나머지 하나 필요한 재료가 뭐였죠? 어디 보자. 아 구리 전선이었죠. 우리 전선이 좀 먼데 있긴 한데 이거를 가올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뭐 방법이야 찾으면 되죠 여기 브릿지를 만들게요 자 브릿지 아딱 말고 딱 말고 딱 말고 자딱 말고 올라가고 내려오지 말고 자 내려오지 말고 여기도 내려오지 말고 여기는 땅굴를 팝시다 땅굴를 파서 나오고 회전시켜서 에헤뭐 네.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뺍시다 이 안에다가 창고를 만들게요. 아니면 여기다가 창고를 만들어도 되고 자 이렇게 하고 컴배벨트 연결 자, 이쪽 없애고 됐어. 자 연결합시다. 오잇자 저장시킵시다. 여기 꼬리 전선 그리고 이쪽에 이 부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방향만 바꾸면 돼요. 호잇 호잇 됐죠?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연구소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커다란 연구소를 만드거 만들... 모든 재료가 커버가 가능할 거예요. 자, 이렇게 찍고 자 연구 한번 시작해볼까요? 마지막 컴퓨팅 장치 호잇 되죠? 자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는 이제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 좀 많은 시간이 걸리긴 할 텐데 뭐 시간 좀 빠르게 돌리면 답이 나오겠죠 벌써 일곱 번째 하고 있으니까 금방 답이 나올 거라 생각이 돼요 제가 어느새 목표를 달성했어요 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한번 봅시다 나름 음. 이쁘진 않지만 그래도 웬만한 제품들은 한 단지에서 다 만들게끔 조치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연구를 완료했죠.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죠. 일단 지금 한 단지에서 웬만한 제품들을 다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기 연구소에서 연구를 진행해서 완료를 했는데 음, 나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다음번에는 고객이라던가 뭐 그런 기타적인 패치들이 나올텐데 꽤나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업교통 뭐 인프라 처리 로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음, 업데이트 몇번 되고 난 후에 만약에 다시 플레이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름 음, 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꽤 재밌게 즐겼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다음번엔 다른 게임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